안녕하세요. 감성하수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천안시 서북구 성화는 매주리 위치 있는 내 집으로 현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현장은 지금 96세대로 굉장히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나와 있는데 실평수가 약 23에서 24평 형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널찍한 방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방두개에 화장실 그리고 작은 미니 테라스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입지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환역까지 어 지금 도보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자차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초등 자녀, 중등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곳이에요 어 이곳은 그리고 지금 비조정지역으로 대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요 어, 지금 조건만 맞으시다고 하면 전액대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, 어, 지금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한번 집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